과메기의 고장 구룡포, 지금은 대게도 많이 들어와 여기저기 대게 쯤을 하는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본인의 구룡포 이주는 114년 전인 1906년 가가와현 어업단 소전조 80여 척이 고등어 등 어류때를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붙어라고 합니다. 여기는 대등여관 건물이며 그 당시 구룡포에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숙박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시설이 좋은 여관이었다고 합니다. 아담한 느낌의 정면 출입 쪽과는 다르게 많이 깊은 평면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각 층에는 많은 광을 가진 2층 목조 건물로 1938년 신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문화마실로 꾸며져 민화작가들이 작업도 하고 있네요 후지산 창문집은 2층 발코니 부분 창문틀에 후지산 모양을 조각해 놓았는데 당시 일본 특유의 건축 문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집은 35년 전 드라마 여명이 눈동자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이후 고등어 어업의 근거지가 되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구룡포로 이주를 시작해 1932년에는 287가구 1161명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거리에는 선박혁명 통조림 가공공장 서너음 반업 등을 운영하여 부유해진 일본이들이 하나둘 가옥을 지었고 업종도 다양해져 거리는 날로 번창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요네 일심정은 90여년 전 건립된 목조 2층 건물로 요리점을 했으며 손님들이 항상 붐볐다고 합니다. 현재는 복원되어 푸루사토리라는 이름의 일본식 찻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부 형태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는 음식점, 제과점, 어그리 판매점, 술집, 백화점 등이 들어선 구룡포 지역 최대의 상업지구로 성장했으며 지금도 이 거리에는 당시의 가옥들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어서 포항시에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일본인 가옥거리라고 명명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추억상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릴 때 추억에 빠져들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앞 문구점 앞에 게임기와 간식들도 보이며 요즘은 차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대 역사관 건물은 1920년대 가가와현에서 온 아시모토, 챈기치가살림집으로 지은 2층의 일본식 목조 가옥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당시 일본에서 직접 건축자재를 운반해와서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의 부치단, 란마, 코스마 도코노마 등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남아 있으며 창살, 난간 등 일본식 건물의 다양한 구조적, 의장적 특징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한국과 일본 건축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축물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나 내부 구조 등을 통해 당시 살았던 일본인들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옆에 진짜 이거 난간 있다 난간 있다 어그 없대. KBS에서 5개월간 여기서 동백호필 무렵을 촬영하며 그냥 옛거리로도 변신하기도 했지만 현재도 주민들이 살면서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아파트라